안녕하세요. 모두 스터디 코리안 박은입니다 How could you say I want to learn Korean? 뭐뭐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비빔밥을 먹고 싶어요. I want to eat 비빔밥. 비빔밥 맛있어요 좋아해요 먹다 플러스 고 싶어요 그냥 요거 없어져요 그리고 먹고 싶어요 라고 말해요 bts를 만나고 싶어요 만나다 이거 없어져요 그 다음에 고 싶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you just change the intonation I want to something 먹고 싶어요 but you want to ask 만나고 싶어요? BTS를 만나고 싶어요? and you can answer 네. 만나고 싶어요. 아니요. 안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웃음> 언제 고 싶다 붙여요. 받침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먹다 받침 있어요. 만나다 받침 없어요. 똑같아요. 아니요. It's the same.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네, 아, 먹고 싶다. Maybe you can use 먹고 싶다 when you talking to yourself. 어, 먹고 싶다. And then if somebody else hear you, 응? 음? 아, are you hungry? 배고파요? I will ask him or her 배고파요? And she might say, 네. 배가 고파요. I don't know. 그 다음에 꼬 싶어요. 쉽다 플러스 아어여요 쉽다는 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요 붙여요. 싶어요. 먹고 싶어요. 그 다음에 먹다. 싶었어요. 먹고 싶었어요 I was want to... 아니지 I wanted before to eat. Mm. So when you come to Korea, you go to the, some place. 김밥천국. There is all kind of food there. And you said, Oh, 먹고 싶었어요. I'm exciting. Oh, and then you will eat a lot. 네. 그 다음에 먹다. 먹고 싶을 거예요. And then when you will come, uh, leave Korea again, go back to your country, and think about the food. 아, 한국 음식 먹고 싶을 거예요. 한국 음식 먹고 싶을 거예요. I will miss the food. 그러면 다른 거 똑같아요. 입다? 입고 싶어요. 찾다? 찾고 싶어요. 읽다? 읽고 싶어요. 받다? 받고 싶어요. 사다? 사고 싶어요, 오다, 오고 싶어요, 배우다, 배우고 싶어요, 청소하다, 청소하고 싶어요. Practice writing on your paper. 그러면 여러분, please press the subscribe,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